데스로프 모티브의 외형적 특징은 식별 램에서 알수 있듯 흔히 볼수 있는 기관차의 모습을 보이며 기관차 자체가 아닌 기관차를 제어하는 지각이 있는 존재가 있어 기관차들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이론화되었습니다. 기관차의 내부에는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관사마저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연구원들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 기관차를 손상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흘힘조차낼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와 시간 낭비를 통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대스 로코모티브내부의 계약적 구조는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며 유기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장기 시스템은 일관성 없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 시스템의 건물고 진난 액체는 사람의 피와 구분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공간은 기관들로 가득 차 있어 추가 연구는 중단된 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차의 끝쪽으로 갈수록 색소폰이나 피아노의 우울한 교향곡 소리는 점점 커지는데 소리를 내는 잠재적인 기관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백놈을 탐사하던 방문자들이 데스 로코모티브의 외피를 발견한 뒤 연구원들에 의해 또 다른 조사가 진행되었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외피가 탈피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외피의 내부에는 인간의 지로 보이는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해야 하는데 그들이 방릉자들을 사냥하는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단계는 무운한 잠재적 희생자가 자신과 다른 성별의 환청을 듣고 기관차 내부로 들어가는 단계 이는 데스 로코모티브의 능력으로 방릉자를 내부로 유인한 뒤 깨닫지 못한 사이에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부로 들어온 방응자를 본격적으로 괴롭히는 단계 방응자가 기관차 내부로 진입한 뒤약 5분에서 6시간 사이에 해당 프로세스가 시작되며 희생자는 탈출구도 없이 공허에 영원히 떨어지는 교행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모든 과정의 마무리 단계로 안전한 곳을 찾아 북면에 들어가는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방응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상을 치료하는 단계이며 북면이 가능한 특정 위치를 탐색하고 숨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공허에서 보내는 데스로코모티브의 변칙성을 조사하던 연구원들은 공허로 떨어지는 모든 물체와 부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공허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데스로코모티브를 확인했고, 데스로코모티브를 따라 접근 불가능한 변칙적 공간인 서브의 웨 존재를 밝혀내기에 이릅니다. 이후 서브웨이는 데스로코모티브의 서식지로 확인되었고 다른 백룸과는 격리되어 있지만 메트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중 몇몇은 서브웨이에서 발생한 공간이동이 현저하게 원활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하며 이는 기관차의 내부가 외부와는 다른 분리된 중력이 작용된다고 믿어집니다. 백룸을 배회하다 하늘에 무심코 떠 있는 기관차가 보인다면, 이번 역은 홍어, 옹호, 홍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